19년, 19년 9월이네 5월이네 자, 이 소리 자, 여기서 첫문장이에요첫문장 여기 해석연습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벤자민 프랭클링이 주어로 나오는데 자, 이 파란색으로 쓴 이유는 요의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프랭클린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랭클린 효과야 자, 어떤 효과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론이 인지적 구조화야 알겠어? 네 인지적 구조화 Cognitive d 라고요. Cognitive d 인지적 구조에 의한 어, 벤자민 프랭클린의 효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구조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텐데 자, 봐봐. 어, 프랭클린은 한때, 이 한때 부사형어 옛날에 또는 한때 이런 뜻입니다. 제안했다. 이때 제안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게 좋다. 1번 제안하다. 제안하다 일때는 반드시. 자, 여기 보세요. 자 전면공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여기 지금 뭐가 생각되냐면 슈가 생각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제안하다 뜻입니다. 이렇게 원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럴 땐 제안하다. 두 번째 저런 게 없을 때는 시사하다, 암시하다, 말하다 정도. 시사하다, 암시하다. 또는 세 번째 뜻 말하다. 지금 모정현이 뭐 우리 서제스트를 정리하고 있죠? 서제스트를 정리하고 있니다 자, 그러면 벤저린 프레퍼이 한때 뭐라고 제안했냐면 이걸 제안했던는 얘기야.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이렇게 어? 됩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어디에 이웃에 네이버 후드 후드가 붙으면 지역을 뜻하는 거야. 어떤 한 지역의 또한 동네에 또는 한 인근에 이사 온 사람 어? 이지역에 이사 온 사람이 새로운 이웃 사람에게 목적 어 이게 목적고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있죠. 이건 새로운 사람이고 이건 기존의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새로운 사람과 뉴크, 뉴크모와 뉴코머 아, 뭐, 이웃이 뭐, 된 사람이야. 알겠어? 이웃 뭐. 사람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자기에게. 여기 자기에게. 얘는 얘잖아요. 이것도 잘 봐. 자기에게. 뭘 베풀어달라고요? 지금 이게 직접 목적어 있고. 이게 뭐예요? 호의 부탁. 이게, 아, 미안. 이거 간접 목적어네. 간접 목적어고 여기가 직접 목적어네. 호의를 베풀어달라고요. 알겠어? 두, 간접 목적어, 그리고 뒤에 어페이버가 직접 목적어면 누구누구의 호의를 베풀는않입니다 호의를 베풀어달라고.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응. 부탁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주자. 집, 이사 왔어요.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집가 갖고 뭘비게 망치 빌릴 수 있죠? 아, 못 박아야 되는데, 액자가, 아, 했는데, 어? 망치를 그냥 버리고 왔네. 전 집에. 옆집, 똑똑. 망치 좀 주시겠어요? 부탁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그러면, 아, 예. 부탁하죠? 그러면 들어주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망치 갔다가. 갖고 이제 또 돌려주겠지? 아, 뺀지도 없는데요. 뺀지 혹시? 아, 예, 뺀지도 없지 주는 또? 그지? 어, 오케이. 자, 이거야, 이거. 근데 인용하면서 저걸 제안했대. 해보라는 거예요. 뭐, 부탁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육성하는 뭐 하면서? 올드맥스미, 어, 올드맥스미라고뭐예요 오래된 격언. 아, 아, 속담, 격언. 옛 격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 인용하면서 즉, 즉, 이런 거. 2년 만에 나왔어요. 이런 사람은. 여기 A하고 B하고 비교해야 해요. 어, 한때 너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은 이렇게 돼요. A가 뭐할 뭐 준비가 되어있다? Be ready, ready. 준비해라. Be ready. 준비해, 준비해. Be ready to run. 뭐할 준비가 되어있다. 알겠어? 그래서 뭐할 준비가 되어있다? 너한테 역시 또 간추먹지 뭐야. 그러니까 사용 수용사가 나왔어또 다른 이라고 나왔으니까 또 다른 뭐? 뭐가 생겼다는 거니? 아이디가 있을까요? 이게 생각된거요또 다른, 이게 결국 여기가 직접 목표가 돼. 너에게 또 다른 친절을 격풍 준비가 되어 있대. 어떤 사람이. 너한테 친절 한번 베푼 사람은 진짜 친절 한번 트면, 트면 계속 트게 된다고. 계속. 알겠어? 어. 음. 그 결국 못한번 빌려줬으면 또 빌려주는 거야. 계속. 아, 벤치 좀. 아, 테이프도 없는데. 아. 아, 밥이 없는데. 쌀 좀. 광범해지면서 <웃음> 뭐 계속 빌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어. 근데 중요한 건 미역금 나왔다. 미역금 나오니까 내가 데려다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예요. 비교대서는꼭 찾아라. 여기는 끼는 다른 사람이겠죠, 말이야, 비교돼서는. 이 사람보다. 자, 뭐 했던 사람이야? 네가 직접 너 자신이 없어도 되는 거야? 강조하겠어, 주어를 강조하겠어 준 거야? 너 자신이, 너가 직접 친절을 베풀어 줬던 사람보다. 이거는 친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친절을 베풀었던 대상인 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 사람은 어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야 너에게 배준 사람이 니가 베풀어 준 사람보다 알겠어? 어더어떻는 얘기야? 또 다른 친절을 베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알겠어? 주요이가 되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될 거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치인이야. 나의 호적수가 있어. 내가 대통령 후보야. 상대방 대통령 후보가 있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정 반대니까 정치적 노선이다니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저 사람은 말끝마다 나를 적은 규정에서 어뭐막 하기 비난하겠죠?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구워 살릴까 생각을 했는데 벤자든프랭클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자 부탁을 했죠. 뭐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채. 그 사람이 가장 감동받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책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누가? 봐자면 빌려줬겠어? 안 빌려줬겠어? 빌려주죠. 안 빌려줘요? 싫어. 속정없는데 는러면 송치가 봐. 빌려주죠. 맞이 못해도 빌려줄 거 아니야? 어, 이거 내가. 어, 이거 러시아 현용사라는 책이 데 이거 빌려줄 수 없을 때. 그럼 다 읽었겠죠? 읽고 나서 돌려줬겠죠? 그쵸? 그리고 뭐예요? 또 부탁하실 수도 있죠? 그잖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 부탁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가능성은 높아져요. 한번한번 한번 부탁하면 들어주면 또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결국 벤자민 프이크는 입장에서 는저 사람이 뭘 겪게 만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지적 구조화를 겪고. 인지적 구조화는 뭐냐면 인지적 인지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지각하는 어 알겠어? 네. 판단할 때 분명히 프랑크는 나하고 호적수야. 어? 대통령선거 때 결혼해야 될 사람이야라고 생각했을 때 적인데. 적인데 내가 쟤한테 뭐였어? 친절을 베풀었어. 그러니까 뭐야? 분명히 적인데 근데 친절을 베풀은 행위가 있어.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부조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조화롭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인지적 부조화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 둘이 막 싸우다가 결론은 뭐다? 음, 벤자민 프랭클린는 좋은 놈이야. <웃음> 이렇게 봤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친절을 베풀었던 거야. 그게 이제 뭘로? 확증 편향으로 바뀐다. 확중 편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중에 한 분야 아니에요? 확중 편향이라는 것은 어, 자기의 생각과 맞는 것들만 자료를 수집하고 고르고 텔비, 텔레비전이나 언론도 결국 뭐야? 자기 생각과 같은 일치하는 것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보고 읽고,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맞춘단 말이야. 이 인지적 구조화가 결국 어, 좋은 놈이야로 맞춰주는 거야. 알겠어? 이게 냉장고의 프랭클린이었어요. 적을 어떻게 하는데? 친구로 만든 거야.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나하고 나하고 뭔가 라이벌 관계든 아니면 제가 나 싫어해 나도 제 싫어해. 근데 친구 친를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면돼요 제가 나한테 떡볶이를 사게 만들면. <웃음> 제가 나한테 예를면 들 이런 거죠. 여자끼리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자. 나 가방 좀. 나도 맡겨도 되겠뭐 이렇게 나오는 가방. 잘 봐. 가방을 맡겼어. 그치 화장실 갔다 왔어. 그서오 고마워 받았죠. 친구가 될가능성입니요 그렇다 들어줬잖아, 저놈이. 그치? 그건 뭐야? 나쟤 싫어하는데. 근데 들었어. 쟤도 인지적 부조하고올거 아니야? 뭐지, 뭐? 한두번 해봤거든요, 지금. 들어줬어, 들어줬어. 그럼 얘는 쟤제 에이... 적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 지하로 나 친근해지는 느낌 이런 거거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반대는 거고.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지는 야 이제. 어, 내가 니네 가방 들어줄게, 화장실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럼 친구지. 한 번씩 서로, 서로 들어줬으니까 이제 친구 된거지. 완전하게. 그렇지 않아? 어이 어, 굉장히 좋은 이론이라.. 어, 한번 봅시다. 자..그래서 이것도 지금 했죠?